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캣선니이이 선택하였네요 빨리 오길 기다려야겠어요 원이라지만 킬러분들이 든든하네요 그때 이라그이날 굿, 이제 앞으로 갑시다. 움직이 뛰고 나가게 둘순 없어. 2층에 한쪽 있어요. 조심하세요. 나르시가 무리했네요. 다리아컷. 앞으로 나오시. 무조건 킬러부터 노리죠. 나이스. 방어막 갈게요 치면 나이스 오이락컷 아나 대피인데 오리사컷 시그마 재있어요 앞에 쓸게요. 나이스. 거의 다 왔네요. 패살이올 때까지 뒤로 빠질게요. 모이라 컷 하나 컷교사이오리사살려내요 나 없어요. 나이스. 이 정도면 제가 고칠 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